솔직히 저 아프리카TV에서 400업 스쿼드 스케, 스케줄 받으시나요? 스케줄 받죠? 그래서 멘유나 바셀 윙입니다 바셀? 바셀도 좋지 한번 가자! 아... 너무 아쉬운데? 맨유 지금 저 쓰고 있는데 맨유 플러스 저는 첼시거든요? 쓰고 있는데 좋아요 진짜 바셀 가능한가요? 바셀 좋죠. 가능하죠 바셀. 그러 바셀로 해가지고 메시 놓고 해서 그 다음에 샌더페 피케라는지 이런 친구들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목소리> 좋았고 팀 이제 <인제>, 이와 진짜 4배 올 있네요. 와 패풍 선한 게감은데요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팀 바르셀로나 바셀에 잠시만 블리트 있었던가 블리트 있으면은. 블리트가 웬만한 것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아쉽게도 바르셀로나는 없네. 바르셀로나 하면 일단 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좋은 선수들 되게 많죠. 이거 보면은 이제. 어? 스페인 어디였냐? 역시 바르셀로나. 아 근데 이거 좀 아쉬운게 바르셀로나가 다 안나와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조로디 알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어스리 아구에로도 스트라이커로 있었네 근데 아구에로가 아니라 그 호돈? 호돈인가 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호돈이었던가? 어 그치 호돈 쓸수 있지 호나우드 일단 들어갑시다 호나우드부터 아 훈련 코치 저도 확실하게 아는 편 아닌데 근데 훈련 코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할수 있죠 당연히 후, 그 뭐야 훈련 코치는 그냥 그건 근데 CP로 해가지고 계속 다 사고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다못 맞춰 질 수도 있어요 훈련 코치는 저도 지금 이제 계속 CP가 모자라 가지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저는 한 6성짜리로 계속 맞추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차피 400억 있으시니까 호돈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모양 MC 쓰시면 될것 같고 MC 한 이제 4카 정도로 딱 맞춰드리고 호돈 그 다음에 메시 메시랑 그 다음에 이제 메시? 한 21토티? 이런 것들 딱 있죠 근데 21토티랑 20토티랑 비교했으면 이제 21토티가 훨씬 좋다는게 딱 보여요 네. 잠시만요, 이거. 현재, 현재, 400억. 400억, 바르셀로나 팀. 맞춥니다. 안녕가지고 올베 케인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 늘메시 21토티, 그 다음에 좀더 위로 올라가시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제 한 21토츠, 이런 선수인데. 야 이렇게 보면은 슈퍼워부터 시작해갖고 21토치가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급여 1위 더 높아서 저런 걸 수도 있고 와 확실하게 많다 근데 근데 이제 뛰어갔다가 이제 리오넬 메시 토티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가면서 다이버 다이버가 있으면 이제 안에서 좀 헐리우드 액션 가능하거든요 네이마르 그 헐리우드 액션 보셨죠 이제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한한 몇바퀴 굴렸더라? 한실 10바퀴인가 그러니까 그거 <웃음> 옐로 카드 주면서 페널티킥 줬잖아 그런식으로 다이버 다 가는, 헐리우드 액션 그러면서 이제 뭐 그냥 워낙에 좋은 음표라서 메시 자체가 메시가 바르셀로나인데 메시가 없으면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 딱 하는데 여기서 만약 일단 가격으로 비교하면서 잘 들어가보면 저가격에 솔직히 21토티 메시 한 3카? 3카 정도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3카정도로딱 봐줘도 솔직히 이 정도면 케미 받고 하면은 한 5카? 5,6카 정도의 케이가 나오거든요 이 정도 되고 이건 한이 정도의 케이 나온다 치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솔직히 21토티가 나쁘지 않게 해요 근데 슈파워가 어느정도 차이가 났네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케이 받고 이거 3카랑 이거 그냥 1카랑 했었을 때이 정도 케이 받고 할 정도면은 솔직히 슈퍼 2종 이 정도는 솔직히 봐줄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봐주고 이 정도인데 음 저거 1카살 돈으로 이거 3카사면 은 이렇게 킴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럼 인정이잖아 그리고 다이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21토티가 그래서 저는 21토티로 들어갈게요 21토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르셀로나 하면 네이마르 아 이거 네이마르는 국물이죠 진짜 네이마르랑 요거같은 경우는 네이마르 메시는 무조건 윙에 풀이야 근데 이게 짱구님이 어떤 그걸 쓰시나에 따라야 되는데 어떤 포메이션을 쓰시나에 따라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4213을 쓰거든요 4213을 써서 이렇게는 상관이 없는데 짱구님 혹시 투톱 쓰신다 하는지 알면은 어떻게 쓰시나요 이건 짱구님한테 한번 알아볼게요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 톱으로 호듬넣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노랫 소리 낮출까요? 아니면은 아, 부금 소리 오케이, 오케이. 부금 소리가 너무 높구나. 오케이. 한 3, 3 정도만. 또 이제 네이마르, 네이마르. 와, 솔직히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캡까지 써도 되겠는데. 캡이나 만의 뭐, 20의 토티 이런 선수들 솔직히, BTV도 나쁘지 않고, 이건 뭐, 네이마르는 다 있어서, 이 정도면, 이거 세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에서 캡, 캡이 뭔가 좀 간지나긴 하는데, 22 토치도 뭔가 근본이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뭐,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을안 쓰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중벌 슈팅, 뭐, 빨리 슈팅, 뭐, 이런 것들 있고, 한데, 시야, 시야랑 크로스, 높은 게 이제 좋긴 하죠. 확실히. 맞지? 21 토치 위로는 다 괜찮죠. 진짜로. 아 이것도 네이마르의 장기자랑이죠 다이버 확실하게 있지 이거 메시랑 네이마르가 만약에 좌우가 다이버가 있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고 있다가 이제 패스 딱 찔러줬는데 갑자기 얘가 넘어져있어 근데 갑자기 아무 상대팀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페널티킥 얻는거야 그냥 이 정도면 다이버 둘다 있으면 이 정도면 그냥 미쳤죠 확실히 근데 이제 뭔가가 이거 좀 뭔가가 간지용으로 좀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캡틴인데 이건 솔직히 뭐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뭐 아무나 골라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둘다 상관없는데 뭐삼카삼카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가로채 이런 거다 필요 없잖아 솔직히 뭐 헤더 할 것도 아니고 네이마를 어떻게 헤더를 해 175인데 솔직히 윙어 지금 메시랑 네이마르 자체가 좀 저가 쓰는 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키가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본다면은 뭐 헤더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그리고 몸싸움 이런 것들 상관없고 뭐 크로스 날릴거다 이러면은 솔직히 이제 뭐 캡틴 이 시야가 좋기 때문에 캡틴 쓰는게 더 낫긴 한데 만약에 그냥 나는 이제 뭐 슈팅 때리면서 어느정도 좀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헤더도 살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정도면은 뭐 그냥 네이마르데 솔직히 네이마르로는 헤더는 안보시는게 좋아요 피파님 안녕하세요 왜냐면은 뭐 이제 저 웬만한 사람들이 웬 진짜 다들 다 몸싸움 한 120, 막 110짜리 이제 수비수 쓰면서 이제 키도 한 190짜리 애들 많이 쓰거든 뭐 대한민국팀 같은 경우도 저 해도 잘 안했는데 김민재가 불리팀 해뒀다는 것부터가 와 미쳤다 싶었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마르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짱구님이 만약에 나는 이제 네이마르로 골 넣는다라기보다는 크로스 때리면서 그냥 호돈한테 이제 딱 머리로 겨냥하면서 이제 해도 딱 넣을거다 하면은 그냥 이제 캡틴 네이마르 그다음에 이제 네이마르로 조금 이제 치달하면서 이제 슈팅을 좀 때려가지고 골 놓고 싶다 하면 이제 B2B 음.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짱모님 성향차이라서 네 캡틴으로 확실히 오케이 확실히 캡틴이 간지죠 캡틴 이거 상카가 없나? 음. 캡틴 그 다음에 이제 지단이 지단이 절과 알기로 애가 바셀 아니었구나. 아, 레알마디랑 드 착각했네. 그 다음에는 호나우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운데가. 저가 알기로는. 호나우신뉴 크루이프. 어, 크루이프 게 안타. 크루이프. 크루이프, 요한 크루이프, 이제 CF 아니면 CAM 이런 선수들. 지금 급여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비를 갖다가 급여를 좀 많이 싹 낮춰야 돼. 진짜로. 이제 크루이프 보면 이제 바셀 있거든요. 그렇지 B 투 b 랑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세 가격들 지금 현재 이거 저 시세 제대로 잘 안보고 하는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계산할거예요 저가 삼카 조정놈면 사카까지 가야겠는데 어 사카는 무리다 삼카까지 가겠다 지금 톱이 아니라 이제 c m c m 정하고 있어요 공미 네네 공미 오우 네. 아이고, 잠시만요. 아, 재치가 나오네. 오케이. 공미로, 근데 쿨이프 괜찮겠다. 아, 근데 급여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 급여가? 수지? 수지면 은 수아레즈? 어, 킹골리님 안녕하세요. 오, 오셨네, 드디어. 아, 오셨게. 재밌었어요. 챔피언스랑 슈퍼챔피언스랑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좋은 경험. 감사해요. 솔직히 저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비교한다면은 솔직히 가격대는 비싼데 저는 여기서 BTB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슈퍼워가이정도 나와줘야 돼. 아, 근데 지금 이게 잘 모르겠어. 가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까지 고른 선수들 보면은 가격대가 좀 심각하거든요? 되게 비슷한데 4 0 0호로 될지 모르겠어 그거는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고요 수아레즈도 한번 봐주세요 수아레즈 봐드릴게요 크리프랑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 뭐야 스쿼드 끝나고 봐드릴게요 수아레즈 그 다음에 이제 캡어 수아레즈 아 수아레즈 나쁘지 않긴 한데 여기서 스태차이랑 이런것들 보면은 어? 잠깐만 이거 한번 다이버로 다이버로 한번 가실래요? 이거 다이버 메타 가능한데 그냥 애들 다 스치기만 하면 다 넘어지겠는데 연기 헐 헐리... 이거는 다 배우자들이야 이 정도면 다 다이버가 다 있으니까 이거 다이버팀 싹가능인데요 호나우두 빼고 애들 집값이 다 놓여있어. <웃음> 야 22노미 잠시만요. 22노미 보자. 노미가 토치였지. 토치노미죠. 토치노미에다가 크루이프를 한번 비교해볼까. 연기자 비교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위에 아 토티였죠. 토티. 오케이. 근데, 확실한 거는, 스탯 차이로 보면은, 아, 침투는, 침투는 뭔가가, 소아레즈가 맞는데, 근데 침투보다, 쿨이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연기자 팀갈거 아니면은, 이거는, 쿨이프인데? 슛이 좋아졌다고요? 아, 슈퍼가 세긴 하네, 확실히. 슈퍼랑, 근데 시세가 한번 비교 좀 해보자. 그 둘다 비교해보면 되지 상카고 일단 시즌는 제가 더 비싼데 만약에 케미 다 받으면 이제 한 이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케미 다 받으면 이제 위치는 120인건 좀 좋긴 하네 근데 이거는 뭐 성향 차이라가지고 일단은 뭐 슈팅 때리고 뭐 이런 것들 본다면 이제 요거나 뭐 패스라는지 간다면은 이런 것 같긴 한데 플레이는 이제 수아레즈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아레즈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어 오케이 그러면 수아레즈 22토티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22토티노미로 해가지고 이제 상카금 가고 어 이거는 솔직히 근데 저랑 이게 상관이 없고 짱거님이랑 맞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가격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는 되겠다 다행히 어 다행이다 그래도 그럼 이제 한번 CM 이렇게 한번 봅시다 비에이라? 비이라 푸티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비에라 아니네 푸티 한번 보자 아 이거 제가 스쿼드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없다 어, 오케이 푸티 맞네 푸티 발락? 발락? 잠깐만 발락? 발락도 바셀이었나? 아 바셀 아니네 발락도 비달 그치 비달 비달로 좋죠 푸티 비달 투볼란치로 가면은 딱 CDM으로 딱딱 놔둬주면은 수비해주면서 공격도 해주는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아 바셀 친구들 되게 좋은 친구들 만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티 비달 아니면 이제 자 검색해보면 되죠 음. 바라셀로나 라키티치 그치 아 이거 스페인 찾기 어려운데 라리가 산탄데르 도용 도용도 괜찮겠다 도용에다가 세리오 부스렇치 도형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푸틴은 그거고 무조건 박아놔야 되고 아 리그 말고 팀컬러로 찾아야 돼요? 아 그래 어쩐지 안 나오더라 팀컬러로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아 이거 검색 기능이 없어서 아쉬워. 아 이적 시장 오케이. 팀 컬러가 여기 있네. 아 아하. 아 그래 어쩐지 아잘안 나오더라 드디어 이제 검색해요. 이걸로 이걸로 알겠네. 어 센터백 블랑이 있다. 오 블랑은 싹가능이죠 이거? 블랑 가지고 이야 친구들 많네 음. 이거 차리 푸티말고 푸티말고 이제 차리, 크루이프, CM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냐 비달, 비달이나 아니면 도용 이렇게 간거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 푸욜 일단 센터백은 푸욜이랑 이제 블랑 이렇게 받고 그다 이제 피케 받고 오른쪽에 이제 또 다른 친구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골키퍼는 모테오슈테켄을 뭐 가든지 그렇게 하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푸티 말고 수비로 말고 공격적으로 가실 거면은 네. 수비로 갈 거면 퍼티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 라키티치랑, 그 다음에, 비달, 더용, 이렇게 순으로 볼게요. 이렇게 순으로 봐서, 비달이랑, 이제, 뭐, 라키티치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비달 크루이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크루이프에다가, 크루이프 캡 아까 좋았잖아. 캡에다가 비다리랑 비교해가지고 봐도, 솔직히, 가속력 이런 거 빠르고, 수비로 안 보고, 그냥 진짜 이제 공격적으로 본다 치면. 양발에다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승부욕이 있네? 비다리. 근데 수비도 어느 정도 보면서 보실 거면은, 확실한 건 비다리 훨씬 괜찮다. 어. 완전 공격적으로 그냥 아니면 공격 가담을 크리프로 시켜버리고 수비랑 공격 알아서 그냥 균형 잡힐로 가면 비달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비달 가고 비달은 필수네 이렇게 되면은 비달 근데 비달이랑 도용도 한번 보죠 아도용보다는 확실한 건 비달이다 어 비달이 킹가시다그러면 일단 비달 이거는 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돼 확실하게 아 이거는 무조건 b t b 인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급여를 잠시 봐야될것 같아요 이정도면은 기달 한 오카? 오카정도로 이렇게 봐주면서 어, 오카.. 어 v t r 오카로 보면은 솔직히 급성비로 싹가능이거든요 vtl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능력치 이정도나와 v t r 급여에 비해서 라키티치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일단은 비달부터 먼저 노, 보고 그리고 이게 또강뚜까지더 있다 강뚝에다가 화려한 갱인데 키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얘가 근데 점프가 되게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점프 116 정도면 이 정도면 리얼이다 음. 급성비에다가 가격까지 이제 가성비까지 겸한 VTR로 갈게요 이 정도면 VTR이 싹 가능 어. VTO로 가고 오카로 가는게 훨씬 낫겠다 라키티치 베테랑 바셀 밑에 합격 한번 봅시다 되게 좋다고 추천 하시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세 가격 둘다 비교해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업이랑 BTB 나 이렇게 이제 가격대보고 몸싸움이랑 이정도 93에다가 속력, 가속력 역딱 봐주고 보면은 야... 라키티치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뭔가 느낌이 없어 이 느낌적인 느낌이 별로 없긴 해요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어 우리 라키티치랑 잠시만요 비교를 해볼게요 라키티치랑 라키티치랑 크리프 뭔가가, 진짜 육각이긴 한데, 뭔가 탁 뛰는 그게 없어. 그냥 크루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수비를 버린 대신에 공격을 확실하게 밀었잖아. 크루이프는. 근데 뭔가 라키티치는 밀었다는 느낌이, 어,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면 상관없는데, 라키티치 슛이 좋은 슛이 과연 크루이프보다 더 좋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골결부터 아우, 슈퍼워크 워시 좋긴 하네, BTB. 근데 수비 어느 정도 해주면서 공격까지, 원래 근데 중미 역할이 수비랑 공격이 같이 겸으로 되야 되긴 하거든요. 그럼 라키티치로 할까요, 장군님? 이거는 저는 주인분의 말을 따를게요. 라키티치랑, 그 다음에 이제 크루이프 아니면은, 아까, 아, 도영은, 도영은 아니었다. 음. 프리프냐 라키티치냐 지금 은이 싸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봤었을 때 아니면 푸티도 봐도 돼요. 푸티 푸티 CM으로 놔둬도 상관없긴 해요 푸티 이제 여기 업시즌으로 해가지고 라키티치 이제 이렇게 해서 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푸티가 더 낫기 때문에 이, 이 정도 부분에서음 공격적인 부분 프리킥 어차피 안 찰거고 김패스, 크로스 이런 것들 뭐 굳이 CM한테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음아 김패스는 필요하겠다 민벨이랑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죠 푸티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수비적인 부분 오케이 그러면은 푸티로 갈게요 그러면 푸티로 가고 수비로 이거는 네그 뭐야 주인분이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푸티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 가격 차이가 꽤 심하게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봅시다 이거 3카스를 가격으로 사카종도된다 치고 보면은 업이 확실하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저거는 그냥 맨시티 그용으로 하는 건가? 아메시티가 아닌가? 저 시는 무슨 시인지 모르겠네 아 에이전트 재료 오케이 푸틴 그냥 업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푸티어으로 해가지고 사카 봐가주고 수비 라인 체크합시다 이제 수비 샘백이랑 이제 엘비 이런 친구들 솔직히 여기서 야, 끝났어요 이미 어 샘에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르디 알바 샘백 불랑 그 다음에 푸욜푸욜을 푸요일. 간다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블랑 푸욜이 끝인 것 같은데 센 백으로 내려간 게나할 수도 있음 다 느려 터져서 블랑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알고 이는 블랑이랑 푸욜은 솔직히 좀 느린 거 알고 있어 음, 생각보다 느려 푸욜이 그리고 이제 키도 높은 편 아니고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아니면은 좀 괜찮은 선수 쿠만 이런 선수는 아는 좀 애매한데 차리 피케가 피케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피케 차리 강두기고 키도 크니까 풀보다 확실하게는 피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키가 확실하게 피케가 더 커서 요즘은 키큰 애들이 좀 선호되거든. 그리 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에서 든하게 이제 애들 지켜주면 이제 넬송셀애드나뭐 이제 조르디 알바 같은 애들이 쫙값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수비를 해주는 거지. 블랑도 근데 어느정도 키도 가키 있고 속력도 어느정도 좀 괜찮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오긴 해요 제가 옛날에 썼던 애였는데 블랑같은 경우는 쓸만해 블랑 음, 그리고 케미 만약에 사카 이렇게 받으면 잠깐만요 블랑 검색해드릴게요 블랑이랑 피케랑 센터백 위주로 일단은 해드릴게요 EBS 블랑과 함께 이제 BTV 피케 이렇게 해가지고 사카 시세 시세 잠시만 보고 삼카사카 아, 사카 저건 좀 아쉽다. AA님 안녕하세요. 삼카 풀캠이 7카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사카는 그러면 한, 진짜 둘다한 한 7카 이렇게 보자. 아, 이 정도 소, 속력은 나오는데 좀 느린 편이긴 해요. 솔직히. 솔직히 느린 편이고, 볼, 아, 볼코이은 필요 없고. 수비. 헤더랑지 몸싸움. 푸요 받을 수 있나요? 푸요 받을게요. 푸도 같이 하자, 그러면. 푸요. 어, 푸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 푸올이랑 이제 로랑블랑 푸한 3카? 3카 정도에다가 로랑블랑 한 4카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속력 비교는 솔직히 좀다드리긴 한데 애들이 아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봤었을 때어네 팀평 해드릴게요 추천과 실착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 솔직히 푸올보다는 저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점프 이 정도 높다 해도 한 183? 정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솔직히 저는 풀을 쓸 바에 로랑 블랑이랑 픽했어 근데 많이 좋아하시면 풀 쓰죠 음. 쓴다면은 저는 진짜 블랑이랑 픽해를 추천드리는데 뭐 별로다 싶으시면은 맞죠 그리고 이제 뭐야 풀열 LH를 비교해달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봐드릴게요 일단은 잠시만요 13억 갖고 안 되나? 어, 13억이 딱 충분했네. 아, 솔직히 이 정도로 봐도 캡이 훨씬 나. 캡이, 캡이 그나마 낫긴 한데, 근데 캡보다는 피키가 훨씬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랑 피키랑 비교 좀 잠시 해주면은, 아까 이거 4카였나? 3카였나? 3카랑, BTB 3카랑 비교해서, 캠이 봤었을 때, 솔직히 민벨 이거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 몸싸, 뭐스태미나 이런 것들은 다 상관없고 적극성이랑 피키가 훨씬 나아요 네. 키 차이도 그렇고 강뚝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b t v 피키에다가 블랑 이거는 그냥 무조건 먹고 갈게요 그냥 음. EBS랑 b t v 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제가 봤을 었때 아, 그, 로랑블랑, 가격대가 못 났네. 다행이다. 가격대가 낮아서. 속력이랑 이렇게 봤었을 때, 너긴 로랑블랑, 아니면 또 이제 다른 것들로 혹시라도 비교해달라 하실 수 있으니까, 피케랑. 아, 이거, 이거, 블랑이랑 잠시만 비교해드릴게요. 육각까지 강하겠다 음, 수비적인 부분은 무조건 왼쪽이 낫다. 2베스타 EBS 아카 다음 이제 피케 피케 아카 BTB랑 또 이제 비교해야지 그걸면 안되겠다 음. EBS랑 BTB랑 비교 잠시 좀해줘 이것도 정확하게 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드릴게요 야 몸싸움은 확실히 EBS가 좋긴 한데 가로채기란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게 더 낫긴 한데 솔직히 둘다 비교해보면은 이거 한... 6화 정도 간다 치고, 7화 정도 간다 치면은, 비슷, 은한데 그럼 뭐, 공격적으로 안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수비적인 부분만 다 봐도. 급선비로는 EBS가 나네 음. 급선비로는 EBS가 나는데 이건 급여보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네, b t v 로 일단은 초반 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조르디 알바. 쫄디알바 무조건 이거 쫄디알바는 급성비로 갈게요 그냥 이 친구들 같은경우는 어쩔수 없어 아니 매물이 없어 얘는 같은데 19가 더 빠르네 피르포 데스트 풀백? 피르포 데스트는 누구야? 봅시다 조르디알바 말고. 이런, 이런 친구들이요? 친구들. 어, 속력 좀 빠른데? 그니까, 풀백은 솔직히 많아. 되게 많아서, 뭐, 누구로 가는지 상관없긴 한데, 여기서 근데 보면은, 뭐, 조르디알바. 그냥 이건 어차피, 근데 급성비로 가야 돼가지고요. 그냥 조르디알바랑 이게 제일, 음, 그런 거 같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르디알바 뭐리카디뉴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조르디알바 뭔가 느낌상으로는 19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거 19 일단은 급여보고 갈 거라서 일단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세메두 세메두까지 딱 해주면서 와아 오베스트 오랜만에 들어본다 애도 다이버 있는데 <웃음> 사이버랑 강뚱이 있네 야 이건 진짜 거짓말 치고 그냥 야 그냥 연기샷팀 가도 되겠다 얘네들 무슨 연기를 배우나 바셀 이런 팀이었나? 몰랐는데 뭔가 TT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급에몇 남았는데 잠시만 볼게요 이거 이것만 하고 볼게요 잠시만요 골키퍼까지는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자 골퍼, 테아슈, 테켄이 국룰인데 실러선도 있고 뭐 많네요 여기 골퍼 같은 경우는 골퍼는 일단은 좀 각성비로 최대한 간다고 치고 네트, 뭐 레이나 레이나도 사람들 많이 쓰긴 하더라 테아슈, 어. 테켄이 이게 있어 이거 적극적 크로스비가 있어서 테어스테켄으로 잡아주고 이제 급여 비교 들어갈게요. 급여가 너무 높긴 한데 계산기 오랜만에 꺼낸다. 계산기 자 급여 계산 위에서부터 차례들어갑시다23 플러스 24 플러스 24 세번 했지 22 22 20 23 15, 13 끝인데? 야, 끝인데 이거? 지금부터 14를 낮춰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수비 티어스테켄 제일 낮은 걸로 갑시다 급여 제일 낮은 걸로 자, 여기 중에서 골라야 될것 같은데, 급여 14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주니어 피로보 보다는 솔직히 지금 급여 같은 애들이 급여가 그 뭐야 윈백 애들이 지금 빨라야 돼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수비가 윈백 애들까지 많이 느려버리면 진짜 한 번에 쑥 뚫려 버려가지고 이게 좀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차라리 꼬키퍼를 낮춘 다음에 그 뭐야 윈백 애들을 조금 높이는 게나 차라리 지금 피케랑 블랑이가 좀 느려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빠르면 모르겠는데 그 때문에 윈백이라도 빨라야지 이게 안 뚫리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르게 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 골키퍼를 최대한 살이 낮추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은데 주인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페페 레이나 한 7카, 8카짜리 딱 써주면은 한 8카나 7카 정도 이런 친구들 써준다든지 아니면 네투 아, 네투 이런 친구들보다는 그냥 레이나 보는 게 훨씬 낫겠다. 딱 이런 친구들 딱 가가지고 테어 스테켄도 그여 너무 비싸니까 레이나 로 그냥 팔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급여 지금 DF 쫄디알바를 살짝 낮춰주면서 TV로 갔었던 친구로 갔다가 라이브로 보자 그냥 라이브도 은근 빠르니까 라이브 팔카 봐주고 쫄디알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쪼디 알바랑, 그 다음에 이제, 태어스택 캠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딜레트 해서, 다시 보죠. 와, 완벽! 완벽하잖아요 이게 딱딱210딱 나오잖아 음, 공격 맞춰주고 수비 이정도 딱 맞춰주고 그리고 어, 이제 가격 솔직히 왼쪽이 좀 많이 느리게 치우쳐지기 때문에 좀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왼쪽이 조금 그나마 빠른 이제 블랑을 갖다 놔둬줘야 될것 같아요 포티비 그 놔둔다기보다는 오른쪽에 이제 푸티다 둬 주면서 이제 넬송쎄의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인력을 봐주고 이제 가격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 6000이니까 666에 플러스 532 66억. 아 이렇게 보면 애매하다. 그냥 스쿼드 메이킹으로 가 가지고 해야겠다. 스쿼드 메이커로 들어가야지. 안되겠다 아 진작에 스쿼드 메이커 들어갈 걸로 했나413호나우드 친구 어떤 친구 죠? MC, MC, 호나우드봐 가지고 일단 메시 갑자기 내정 지가 왔어. 20일 토티 였 나? 20일 토티? 네이마르 네이마르까지 딱 이제 봅시다 캡틴 캡 네이마르 아니면 CAM 아까 수아레즈 이십 이토티 일단 맞춰주고 이십 토티 맞춰주고 수아레즈 아, 수아레즈 뭔가 좀 간지난다. 그 다음에 이제, 푸티. 푸티. 어푸티. 맞춰주고. 여기 이제, 비달. 아, 뭐야, 초반에. 영어로 돼가지고. 비달 VTR. 얼 아, 엘비 졸디 알바. 숄드알바 라이브 라이브 어딨어 젤미트로그 다음에 이제 셀프백 피켓 피켓 맞춰주고 아 이거 강화까지 다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강화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려면 어이고 다시 다시 그러면 또그다 해야 됐네 잠시만 피케랑 블랑, EBS. 흥흥님, 안녕하세요. EBS, 블랑. 까지 해주고. 예, 이 상태에서 바꿔야죠. 세메두. 열송 세메두, 아까 TT였지. TT. GK. 아까, 레이나? 페페, 레이나. 뭐야, 레이나가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이 상태에서, 레이나 8카에다가, 세미도 아까 몇 카였어? 세미도 5카. 노랑블랑. 4카. 피케. 피케 3카랑, 그 다음에 이제, 쪼잘바 8카. 피케 3카, 8카, 8카. 그 다음에 이제 푸티 4카. 그럼 이제 아르트로 비달 5카. 한번안 눌러지네. 5카. 그 다음에 이제 아레즈 3카. 아, 근데 이팀 뭔가 체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메시 3카. 어 뭔가 딱 정확하게 맞춰진 것 같기도 하고 400억 네이마라 3카 한 번에 이렇게 좋아지기도 어렵긴 한데 아이 멋있어 3카 호돈 4카 단비 동준님 추천 정말 아이.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거의 정확하다 추천 감세에요 안녕하세요 단비님 4카 여기서 20억 2 0억만더 추가하면 되는데 20억을 누굴 놀리냐 피키 4카로 맞출 수 있나 아이 너무 높아지네 아 네이마라 안 바뀌었네 네이마라 몇 카야 3카어 정확하게 맞췄나 그러면 아41아 410억 10억이 더, 부, 더 부족한데 10억 실카 다 이렇게 완벽하게 꾸뚝 존버님 안녕하세요 가격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건데 솔직히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레이나 8카가 없었거든요 8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는데아 근데 10억 차이로 그렇게 돼서 일단은 일단 그러면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은 레이나 아까 8카 레오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레이나 팔카를 근데 여기 지금 매물이 걸려있어가지고 일단 그러면 한번 최고가로 한번 사보죠 그러면 164 정도로 해서 여기서 혹시라도 추천과 실천 안하신 분들 계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BJ한테 추천과 실천은 진짜 큰 힘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가로 최대한 비워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비워보고조디 알바 팔카도 안. 아 이런것들 매물 쌓인것들 이런것들 그럼 이제 메시 봐봐 이런게 뭔가 어좀 싼데요 위로 536그 다음 이제 5카 최대한 최대한 한번 비벼 봅시다 여러분들 레이나 아까 제가 8카에다 걸었나요? 아 잠깐만 너 어디까지 샀어? 기억이 안나 구매해줘. 비달까지, 비달까지 샀죠. 피케상카에서좀더 비벼가지고, 이제. 한. 아. 상공구행을 사야겠다. 이렇게 사주고. 푸티. 아, 이 정도 싸게. 호돈. 오륙 들어가고. 513으로 들어가서 어 근데 의외로 가격 많이 싸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면 이제 한이 정도 남거든요 10억 정도 남거든요 팀원 노그린 안녕하세요 어, 오히려 10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구매가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이제 하는 거지 레이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팀들만 다 사시면 되는데 일단 피해 받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싸움이거든요 레이나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매물이 없어서 지금 아무도 2시간이나 1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세메도 사시고 그렇지, 그렇지. 좋아 빠르빨리 사시자 이제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랑 블랑 아 블랑 이런 친구들 그냥 바로바로 사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지금 이제 2시간 거리랑영회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음. 아침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네이마르 이 친구들도 지금 이제 없고 아좀 아쉽네요 이거 캡 네이마르 그치 뭔가 상가 상가 그냥 걸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캡 네이마르도 그렇고 지금 레이나도 없어요 지금 음, 사진는 동안 훈련코치 아이고 훈련코치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은 훈련코치 딱 보면서 어 4성짜리 이렇게 있으시네 오, 뭐야? S급 바로 계시는데? 오성 근거리슈, 침투스루패스 향상. 침투요청에 극각 반응. 이런 건 스트라이크한테 무조건 봐야죠. 이거는 나중에 호돈 오면은, 이거호도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밀로라드. 미리 만들어 놓으셨네. 능스카 몸싸움과 땅볼 크로스 향상. 침투스루패스. 이런 거는, 아, 땅볼 크로스 향상. 침투스루패스. 이런거는 약간 CEM 한테 좀 좋을 것 같고 요건 CEM 빠른 템포 공격 이런거 이제 윙한테 가야지 이런게 이제 구미소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빙 스루패스랑 스루패스 양상 이런것들은 이제 뭐 CEM애들한테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가 이제 좀 그렇긴 하네요 어, 아쉽긴 하네 음 야, 네,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추천과 집사 추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팀평 되나요? 지금 이거 어차피 이시장 기다리면서 할 거기 때문에, 포도한테 저런 것도 다 줘야 되거든요. 이제 좀 받아주고, 원래 애초에가 이것들이 이제 그팀 맞추는 거라가지고, 일단 이걸 좀 잠시 넘어가드리면, 아, 그냥 수지도 그냥 바로 구매해야 될것 같은데? 아, 잠깐, 판매잖아. 이건 판매 중이고 구매 중어 수지 사졌나? 아 사졌네 오케이 아 순간적으로 왜 판매 중이지 생각하고 있었네 사졌네 팀 잠시만 이제 이거좀 맞춰드리고요 수지 스트라이커가 아닌 여기서는 이제 CM 맞춰주고 엘터 스트라이커 CM, CM, c m 딱 맞춰주고 얼떡 맞춰주면서 호드원 스트라이커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엘떡, 얼떡 근데 이제 센터팩 때 엘떡, 얼떡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센터팩 피케랑 그 다음에 넬송쌤의 얼비 딱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좀사았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이게 끝이야? 와.. 좀 아쉬운데? 여기 끝이고 나도 모르게 반치의 자왕으로 가버렸다반치기 자왕 와우 아 근데 이건 진짜 사지려면 한참 멀었겠다 진짜로 아니 이렇게까지 좀 가격들 상가에 남다놨는데 오래 걸리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어. 그러면은 이정도면은 일단 요것도 상가에다 저걸 걸어놨겠는데 일 이정도면은 어 사줬다 메시 그치 사줘야지 아니 메시 메시 메시가 옵니다. 드디어 메시 이제 메시 이제 메시같은 경우는 제가 LW에 대해 놔둬줘요. 크로스를 위주로 저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를 왼쪽 발로 이제 크로스를 떼기 때문에 이제 메시는 왼쪽에 놔둬주고 오른쪽에 이제 엄마필을 놔둬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왼쪽이 오른쪽에다 왼발잡이를 놔그고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놔둬더라고요 왜그런지잘 모르겠는데 슈팅 때문에 뭔가 슈팅이 오히려 왼발 이런게 더 나을텐데 LW라는지 야 이제 진짜 여기, 여기만 여기 오면 된다 여기 네명만 오면 돼네명 제발 와주자 진짜 얘들아 아, 아까 전에 설정해달라고 했으니까 훈련코치 설정해주고 나드밀러 능숙한 몸싸움과 빠른 템포 공격 메시 이건 진짜 무조건 메시 왜냐면은 공격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 메시가 솔직히 수아레즈보다 몸싸움이 더 좋아요 자 거짓말 안 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메스한테 주면서 다이버 역할에다가 이렇게까지. 야 이거지, 음. 이런 팀으로 딱 맞춰드리고. 나 이거는 사실 때까지 잠시만 이제 좀 하고. 이제 아이디가 노출되기 때문에 끄고 예, 다음에 이제 팀체감 맡기는 걸로 하고. 이제 다시 제 팀으로 넘어갈게요.